오늘 뭐 잘못했어? 여기 말해봐. 어? 똑바로 말해요. 똑바로 말해야지. 밥을 다 남겼지? 설거지 형에다 던져버렸지? 말했어 잘못했어요. 다음부터 그럴 거야? 내일부터는 다 먹어야 돼. 응. 계란도 먹고, 응. 우엉도 먹고, 응. 장조림도 먹고, 응. 다 먹을 수 있지. 응. 그러면 친구들한테 약속해. 엄마가 응. 오늘은 특별히 안아줄 테니까 응. 내일부터 밥잘안 먹으면 엄마 안아줄 수가 없어. 응. 친구들 나밥다 먹을게. 친구들 아밥다 먹을게. 어 이제부터 이제부터 다 먹을게. 남기는 거 없이 싹싹 먹기. 응. 알았지? 응. 싹싹 먹기. 응. 약독 응. 어? 너도 남기면 안 된대.